<웃음> 진짜 행복하고 싶다 넌또 거기서 뭐하냐 <웃음> 아 머리 아파 이게 맞나 진짜 얘들아 이게 맞는거냐 오늘 한번 제주 포켓몬이 우리 파트너 요싱리스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카정 안가요 라인을 고통받게 하는게 더 편해서 카정은 잘 안갑니다 음, 바바바밤 바바밤 바바바밤 바바 이렇게 되니까 <웃음> 아, <웃음> 왜 까불어 그러니까 아, 왜 까불어 열심히 안돼아 까불은 이유가 뭐지 응거안 때려 아왜 까불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죽었다 아깝다 아, 스트라이크 으면 잡았는데 <웃음> 아, 좀 불쌍하긴 하다, 이제. 야, 깜깜이, 던 야, 깜깜이, 접었다. <웃음> 어, 잘 먹을게. 야, 승질라도 게임 접었다. <웃음> 야, 얼마나 승질러서 저걸 때려치고 나가냐? 응, 내가 먹으면 그만이야. <웃음> 야, 슬아쿠도 <저> 집에 보내네 <웃음> 야 나갔다 게임 나갔다 쟤아 그냥 잡지 말고 토템으로 놔두자 이거 아 잡지마 너 불쌍하잖아 어왜 아, 그래 진짜 너네 깜깜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네? 아 이렇게 만든 게 나라고? 아니야 개딱지 괴롭혀 와 뭐야 이거 음, 아 근데 왜 아무도 안, 안 오지? 이거 와줘야 되는데 자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거 저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적 팀이 잘하는데? 잘하면 어쩌라는 건가? 어? 아 우리 뭐해? 똑바로 서라하쌍 똑바로 안해 핫쌍? 뭐하는 거야? 이래라! 핫... 일어나고 뭐하냐고 일어서라 핫쌈 그렇게 농땡이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고 얼마나 큰 위기야 이게 아 근데 진짜 좀 우리팀 좀 그렇긴 하다 하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기지 이걸 핫쌈아 그거 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는 것 같다 이거 치고 있자 치고 있자 빨리 치자 나이스! 야, 선택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 이거지! 자, 지금 이때, 아래쪽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가 어그로 끌게 두고, 우리 팀이 저거 먹어줘야 되거든. 내가 어그로 끌고 있을 때. 그데 지금 여기 오고 있죠? 이러면은, 그냥 우리 팀을 버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쟤 죽을 것 같거든? 아니, 이게 내가 앞에 어그로 끌고 있을 때 얘가 먹었으면 먹었다 벌써. 아니, 우리 팀이 다 위에 있어. 뭐 하는 거야? 왜안 내려와? 아니, 하사미가 쓸모가 없어! 야! 딜러들 뭐해! 와 이거 지금 좀 아닌데? 딜러들 수디운? 남 탓이 아니야 요즘에 솔직히 이거 말안돼 요즘에 좀 뭔가 이상한 거 같다 솔직히 손 솔직히 나 빼고 다 못하는 거 같다 손 이거 봐! 지금 나 혼자 지금 다 잡고 있잖아 요즘 포켓몬 이라이트 뭔가 이상하다 나 빼고 다못한거 같아 아 뭐하냐고 니네 진짜! 두 개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사람처럼만 해주는 전글만보장돼도개인이 할만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정글로 탓이야, 이거. 나도 못 먹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나는 스킬이 없잖아. 내 잘못 아니야. 이거 솔직히 난할수 있는 거다 했어. 아, 거기서 지금 그런 곳의 상황이 아닌데. 하, 저런 곳의 상황이 아닌데. 아. 팀이 이상해 진짜. 야뭘 항복이야. 니네가 자면서 무슨 항복이야. 아니 탱크보다 못하는데 무슨 항복이야 니네가 감히. 아 이건 좀 말이야. 아니 저기서 쳐박에지으면안 되지. 와 꽃대가 졌다고? 꽃대가 죽었어 우리 팀. 일단 재단 한번 봅시다.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진짜 이거. 물론 내가 MVP는 못 먹었어. 근데 얘가 골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3이두만이나 받을 데미지가 나올 리가 있어? 뭐다 정상이거든? 너는 무니? 아니 팀원들이 탱크보다 못해 아니 요즘 그냥 다 이래 내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다팀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야 아니 먹을 건좀 먹.. 아니, 마무리 먹고 해 아니 왜안 먹고 이거를 또 치고 있어? 아 리자몽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아, 아, 팀 차이! 네. 아 진짜 팀 차이 너무 심한데? 자미래 예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예지가 좋더라고요자 먹었습니다 자 빠집니다 좋은 아 안맞았습니다 괜찮아요 뒤 있는거 먹으면 돼요어왜아넌또왜 내려와 있는거야 아, 아 망했다 야 아, 니네 진짜 뭐하냐 거기서? 아 여기서 뭐해? 얘들아 아 진짜 팀 탓이야 팀탓 내려가는 거다팀 탓이야 이거 시참 시점 아니에요 시참이면 제가 이렇게 후행 하고 있지 않을 거랍니다 그이게 말이래 진짜? 아 매번 매번 이래 매번 번할 때마다 팀들이 이상해 아니 <웃음> 어. <웃음> 그거를 앞에서 막아야지 아 <웃음> 어? 야비야비넌또뭐하냐 <몸이. 몸이. 웃음> 거기서? 아니, 뭐야? 뭐 하냐 거기서? 왜 거기 있냐고 지금? 거기 있어 이유가 없다고. 미치겠네, 진짜. 아 어, 어, 이거 아래거 먹어야 돼. 아래거 먹어야 돼. 아래거 먹고. 리자몽 혼자 막으라 그래요. 네, 괜찮아요.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아, 먹었다. 어떻게든 먹었다. 아, 진짜 어떻게든 먹었다. 잠만보수 <웃음> 진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어, 못 나오는 거지, 잠만본데? 아, 아깝다. 이거,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 아니, 애들이 어디가 야 될지 몰라. 거기다 뭐하냐! <웃음> 아니, 이거 안막냐고 진짜 행복하고 싶다. 진짜 행복하고 싶다. 오마이 갓. 너또 거기서 뭐 하냐? 아 진짜. 아 진짜. 너또왜 개피야? 동그기 낑겨서 어떡. 머리 아파. 이게 맞나 진짜 얘들아 이게 맞는 거냐? 힘들어요. <웃음> 야, 야,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봐, 봐, 봐. 나 지금 가디언인데 아무도 앞에 안 있어. 두퍼비가물 나오는 곳 앞에서 있는 그짤 아세요? 콩지야, 야됐짜 <웃음> 이거. 아니.. 어디 이순허허허허